이 안된다는거 알면서 왜그러는지 찍고있어 아니야 괜히 버스 고장나면 안 되는데. 애1 열다리 될까? 어, 불안한데. 붕따우를 갑자기 오게 됐는데, 네 지금 이게 갑자기 물 난리가 나가지고. 아 이거 심각하네요. 지금 여기 거의 다 지금 못 가고 있어요. 폰 차들만 간혹 지나가는데 승용차들은 거의 반이 잠길 정도로 물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 아, 트럭도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트럭 보이시죠? 트럭도 지금 저 정도예요. 우와. 지금 여기 바다 아닙니다. 물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물난리에요. 물난리 오. 지금 여기도 다신기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요. 수영복 입고 있네요. 지금 오토바이도 오. 엔진이 엔진이 꺼져가지고 아, 제가 하노이에서 겪었던 그런 물난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네 여기 버스는 도망가네요 안될 것 같아서 와 파도까지 칩니다 파도까지 보세요 파도까지 쳐요 우와. 네 일단 끝지점까지 왔고요 갑자기 컨텐츠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저희 간단하게 밥 먹고 가겠습니다 형형 형 이게 이름이 뭐라고? 아, 아 새우 오징어 오띠우던먹 그러니까 이게 똥이고 이게 머시 오징어고 오띠오떡 먹 아무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게 무슨 물난리예요 <웃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진짜 틀리다 이게,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런 데 소개를 안 하면 안 되잖아 옛날에는 자리 없어서 저 테이블 다깔았잖아 주말마다 버스 막들어온다 이거 가 동따우에서 맛집으로 굉장히 소문이 났다고 해요 음, 이 면도 꼬들꼬들하니 맛있습니다 한국에 당면하고 비슷요아 맞아 당면 당면 같은 느낌 비슷한 음. 느낌 맞아 맞아 이 베트남이 새우가 진짜 맛있어요 이 베트남이 남쪽이 새우 양식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못주는 여기 오버스테이전문입니다 공따우에 오실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설명란에다가 위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전기사도 이렇게 한 그릇 뚝딱 하고 이렇게 쉬, 옆에서 쉬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 너컴밥 너, 아, 너, 너. 음. 아, 먹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물난리가 정리가 안 됐네요 여기가 식당이고 그 앞에 이렇게 아직도 정리가 안된 모습입니다. h e l 너 컴, 너가, 오케이, 엠 e 난. 지금 오토 m 이도 e l c o 고 아, w 다 l c 진짜 e 이 없네요. 한번 이렇게 l 버리면 e 이 없네요. 일단 끝까지 왔습니다. 오. 와 처음 봅니다. 자 어, 여기 큰 배도 있네요. 저 끝에 또 화물선인가 요 저건? 네, 화물선? 와 멋있다. 유럽 항공 한국, 항공가? 여객터미널. 어 시원하다. 타고 올 자,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집을 오게 돼서 영광이네요. 어, 가게 인테리어도 아주 좋고요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깨끗합니다, 가게가. 인테리어가 아주 훌륭하네요. 몇살이야? 여기가 지금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어, 좀 심각하네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프 피해는 아니고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아까 느낀건데 우리 운전기사님은 약간 수아레스 형님 닮았어요 네 잠깐 해산물 시장을 오게 됐습니다 오야. 동따우 조금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 걔네 뭐기 바오냐? 네, 싸우6 0 0이 싸우짱아? 싸우0랑무 그러니까, 우고싸우짱 <토요일 목소리도> 어, 새우 진짜 커요 뭐지? 새우 진짜 커요 밥판을 보시면 와 사진이 옛날에 이렇게 이제 어시장이죠? 어시장 진짜 엄청 싸겠네요, 저렇게 잡으면 형, 근데 우리도 그때 동따우에서 우리도 그때 붕따우에서 저랬잖아요 그래, 그래. 내가 와, 아침에. 형이 아침에 찍은 어, 거. 찍은 거. 거기는 이제 소규모도 조금씩 이제 배가 들어와서 어, 그 동그란 그나무배 같은 걸로 타고 나가서 그 그렇구나. 배에서 실어놔서 바로 현지에서 팔더라고 나중에 붕따우를 정말 집중있게 촬영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제가 한번 어수장도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동을 진짜로 받았어요. 와. 이쪽은 건어물이고요 오, 지포. 와, 냄새. 이거 한싱같은데한 한치 싱가? 일 g 인가형우리 이런 거사가지고 음, 오, 반조같은거니다 오, 냄다 <목소리> <생각하면. 생각하면> 음. <목소리> 오, 냄 오, 가가가 오, 가 c h u m c h u a m ẹ ơi c h u ơi c h u a m ẹ ơi, ơi. <cười> Ngon không? Ngon ừ. Ngon quá Cái này tên l à gì h hả? Cá đuối Cá đuối, Cá đuối. Ok, c ả m ơn chị Cảm ơn 이거, 이거 엄청 맛있잖아요 이게 베베라고 그러거든요 하이퐁에서 먹으면 진짜 좋아요 이만해요 혓바닥만 아놔 게나이 게 베베야? 아 베베야 베베 짬어 베베베라 먹기 바구니라 아야 0 0뽕본짬 와. 힘 좋아 보인다 꼬무줄로꼬무줄로묶고나서꼬무줄로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 좀 할게요 뭐야 여기 온거예요 우리 또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해산물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어, 예전에 지금 저쪽 앞쪽에 여기까지 이제 다 야시장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싹다 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서진 건물도 있고 이렇게 폐허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옛날에 그 시장이 엄청 컸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만 남았다고 합니다. 과연 해산물 야시장 어떤 음식을 파는지 보겠습니다. 걔네 목표에 남자와남자 moki là b a n h u k i i 이 o 이거 m 1 k g m k i 이거 k i moki m k 1 k k k 개, 개고아아이안어안아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어, 그, 여기 그풀 풀이랑, 잡내를 제거해주는 풀이랑 해가지고 어, 이렇게 구워주네요 이쪽에도 있고요 새우 그 하게 아, 그 비비큐가 됐네요 우와, <웃음> 맛있겠다 나는 새우 까주는 여자가 제일 이쁘더라. 음, 네. 뭐야, 이거? 입대주가, 입사, 입사. 입대주가 있습니다, 입대주가. 와. 음. 로컬 가게인데. 음. 그래서 나중에. 안쪽에. 아, 와. 우와. 뿌다 트리는 거 맞나? 여러분 껍질이 와이 두께가 이래요. 껍질 두께가 이렇습니다. 살은 이렇습니다. 동동해요. 동동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네 베트남은 이렇게 볶음밥 독근밥 을 조리하는데 보이시죠? <놀람> 감사합니다. <웃음> 이 <웃음> 본인도 민망해 하네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그러는지 혼나야 돼.